안녕하세요. 저 라사그라 코리아 고덕주 대표입니다. 저희는 스페인 크래프트 맥주를, 라사그라를 수입하고 있고요. 최근 아일랜드의 머피스 아리스타우트도 예, 지금 함께 수입을 하고 있는 수입사입니다. 스페인 맥주 수입하실 때 어려우신다고 하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 크래프트 맥주라는 그 카톨릭 자체가 일단 지금 알려지시기가 이제 미국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. 이제 스페인 하면 아무래도 그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데 네, 크래프트라는 그 어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제그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강하게 만들어 낸다고 개념을 접근하시면 그렇게 낯설진 않거든요.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 제품이 지금 유통기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일단 코로나로 스페인 좀 마드리드 쪽이 조금 좀 어려워서 뭐 지금 그 외부적인 상황 말고는 예뭐 크게 뭐어쨌든 알려가야 되는 거니까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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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제, 저 같은 경우는, 이제, 자몽 맥주가, 어, 이제, 다른 부려리에서는 좀 거의 뭐볼수 없는 맥주라서, 알콜도 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, 뭐, 꼭, 이제, 술 마신다는 느낌으로 마신다기 보다는, 뭐, 가볍게 한잔하는 느낌으로, 그레이프루츠 자몽이, 약간, 새콤하면서 달달한 느낌도 나서, 이 맥주를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. 다른 스위스와의 차별점이나 공점이 있으시다면, 그래서 이제 어떤 성장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퀄리티라든가 이런 품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차별점이 있고요 강점도 저희 라들러 맥주를 그레이프루치랑 시트론, 자몽, 레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그 부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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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